잘했습니다. 아, 아아아다됐 어. 아. 거야, 이거. 됐다. 아. 자, 수 했습니다. 또한니아또 걸었네 응. 아, 네, 터졌다 잘한다, 잘한다. 아. 야 хотел, если 아 그렇습니다아잘 뛰게 봐보세요올라가지고 어어. 오이씨 어어. 이 보트를 못 넘어가니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청가니까 힘들어요. 예. 그래도, 그래도 지할수 있습니다.